인생 살면서 인생 살면서 남한테 그리움을 가고 가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 그리움 그리움을 갔더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보다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좀 그리워 지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보고 그리워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잘해 준 사람이 있고 그리워 질까 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야단 많이 맞고 좀 고되게 좀 했지만 직장에서도 고된 십사살를 시켰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은그 사람이 그리워 질 때가 참 많더라고 사랑 세상 살면서 그저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저 달콤한 말로서 나한테 해줬던 사람보다도 내 뒤통수를 봐줬던 사람. 그러면서도 한 번씩 가다 이렇게 되게 혼내고 야단 쳤던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 세월을 지나서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알았을 때그 사람이 우리 그리워지는 거 아닐까? 제가. 그래서 무조건 부탁되고 사랑만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인생 살면서. 그래서 아 살면서 내가 내가 그리워지는 거내 모습이 그리워지는 거 인생 살면서 내 모습이 그리워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인데 아, 우리 매일 거울을 보는데 여자는 매일 화장을 한다 화장을 할 때마다 아, 정말 자기 나이 먹은 탓도 있지만 왜 화장이 잘안 먹을까 아, 여자분들이 그 항상 하루에 하루에, 이 저기, 저거는, 야, 오늘은 좀, 비교적 화장이 참잘 먹는다 하면 기분이 좋고, 내가,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러나,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참,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나이 탓 아닌가, 진짜. <웃음> 다 세월 탓 아닌가. 세월 탓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운동 골프를 쳐보면 그런 걸 느끼더라고. 저하고, 제가, 제가 한 2년 전에 골프를 쳤는데, 그 사람이 68도 되시는 분이신데, 저보다 한 일곱 살더 많으신 분인데 과거에 참 꿀뿔 잘 치셨던 분이신데 확 거리가 안 나간다고 막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 대시는데 자기 나이 탓을 모르는 거야 나이 탓을 그거는 연습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나이 탓인데 그러니까 짜증을 참 많이 내시더라고 와, 이게 내가 저기까지 이렇게 나갔었는데 네. 저 정도 왜 반도 안 나가고 그러지니까 그래서 내가 참 나이 탓이죠 하게 되면 은 <웃음> 그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했어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아, 뭔가 뭐 잘못됐는가 뭐죠 이렇게 했지만 여자들도 그러더라고 화장하면서 화장 안 먹는다고 막 투덜대는지 금 사람 내가 참 많이 보시는데 이미 나이 탓 아닌가? 그래서 인생도 나,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도 자기 모습을 보고 야이 얼굴 모습이 왜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좀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나이 탓 아닌가? 그러나 현재 있는 내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고 앞으로 내이 모습이 앞으로 가져갈 내 모습이거든. 근데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항상 보면은. 이게 뭐라 할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어저께까지만 참, 참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비버를 당했을 때 아, 정말 정말 안됐다 그 사람 어떻게 작년 10월달인가 뭔가 나한테 어떤 그 사람이 야구단에 왔는데 아무 보 구단 주고 뭐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데 얼굴이 안 보여 모자밖에 안 보여 그 친구는 그런데 며칠 며칠 지난 며칠 지났는데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 지금도 이렇게 내, 내 핸드폰 보면은 그 친구는 얼굴이 안보씩고 모자만 보이는 거 있지, 딱 모자만 보여. 젊으니까 젊은,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와서 그도 얼굴도 참잘 생겼더라고 그 생긴 얼굴이. 그래서 내가 나보 뭐, 아, 자기는 구단주가 정말 평생의 소원인데 어떻게 사진 한 번만 찍었으면 소원이없겠다고 물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얼굴도 잘 생겼고 그렇게 남들한테 여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여자 남자라고.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어떤 사고로 죽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그는, 그런, 그러거 그런 놓고 봤을 때는, 그저 젊으나, 뭐, 어리나, 보통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간다는 것이지, 이 이별이라는 것은 언젠가 예고된 것이 아니거든. 지금, 지금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 모습과, 모습과 과연, 언젠가 이별하면서도, 아, 나는 진짜 헤어나 없이 살았다. 나 인생을 정말, 정말 참 후회 없이 살았다.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게 있겠는가. 지금, 그, 마야, 그 문명의 달력이 뭐 2012년 뭐 12월 21일까지 밖에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이별이 아니야. 나하고 이별이야. 나하고 이별. 이 거울에 비춰진 이내 네 모습하고 우리가 언젠간 이별하는 거 아닐까? 내가 나하고 이별했을 때 우리 그리움이 남아야 되겠어요? 한이 남아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증거가 남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별하는 연습을 좀 이왕이면은 나하고 이별할 때좀 그리움이야. 이번 생 정말 좀회화는 정말 없다. 참 여러 가지 좀 추억도 참 많았지만 아쉬움이 남고 그림이 남는 자기 모습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젊을 때. 그래서 실제로 와서 때는 뭐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지구가 어떻게 끝날 것 같지만 제일 두려운 것은 나와 이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내가 내가 돌아가려. 항상 우리 종교하는 사람들 또 종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구가 멸망한다. 내가 끝나고 난데 지구 멸망 무슨 소용이 있어, 진짜. <웃음> 지구 끝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인생이 소중한 거 아닌가? 정말 최고의 성인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공부할 수있준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영어로, 영어로 R-E-P-E-N-T인데, e, R-E-P-E-N-T. 그 말은 아람어로, 아람어로에서 나온 말인데, 오너가 무슨 말이야? 돌아간다. 회개한다. 너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뜻이라고, 회개. 감사합니다